자,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인구 감소 문제인데 대한민국이 마주한 최악의 문제점이죠. 지금 저출산 문제 아시다시피 두 명이 만났는데 0.7이라는 수치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자, 앞으로 다가올 이 인구 절벽 시대,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대, 그리고 더 문제는 이 고령인구가 폭증하는 것. 예, 생산 가능 인구죠. 경제 생활을 할수 있는 인구가 확 줄어들면서 예,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많은 그 하락론을 펼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인구 감소가 오게 되면 결국 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이제까지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가격이 꾸준하게 성장해 왔지만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10개의 집이 있는데 사람이 10명이 아니라 7명, 6명이 되니까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 하향평준화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 은 굉장히 그렇듯합니다 당연히 오, 10개의 집인데 사람이 7명 줄어들면 당연히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개별성이라는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논리거든요. 자, 이 부동산도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이 주소지는요, 동명이인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각기, 이렇게 생긴 땅도 있고, 이렇게 생긴 땅도 있고, 이렇게 생긴 집도 있고, 이렇게 생긴 집도 있고, 이걸 보고 우리가 부동산의 개별성이라고 하는데, 이 개별성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다른 거고, 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감소의 얘기를 들자면, 아까 집이 열개가 아니라, 자, 이런 집이 있고, 요런 집이 있고, 요런 집이 있고, 요런 집이 있는데, 자, 인구가 7명이 되면, 6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가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죠? 이게, 이 인구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수요자, 그리고 집이두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과 수요가 가지고 있는 자본 이 모든 것들이 고려돼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인구 감소 문제를 봤을 때,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가 감소된다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이제 쭉 빠져서 어 일본 대폭락 시기처럼 다 떨어지고. 정말 싸게 여러분들이 강남 집을 살수 있는 시대가 과연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재밌겠네요.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구가 감소되면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본다. 이런 거 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생각은요. 자, 이 개별성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인구의 자본. 자, 인구가 10명에서 7명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에서 7명 됐을 때 돈이 10억이 아니라 7억이 되는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자, 과연, 인구 감소는 부정적인 면은 맞아요. 예.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5천만에서 이제 계속 줄어들게 되면은, 경제에서 불리한 거죠. 경제, 지역 경제, 나라 경제, 예, 국가 경제가 좀그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70년대, 80년대 사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시대잖아요. 글로벌 동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예, 특히 IMF 이후로 더 금융이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지금 동조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 과연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었다고 해서, 어,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 전반이 위축된다. 라고 단정짓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뛰어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가까운 곳, 뭐 과거 지금은 같이 들어갔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도 세계 경제의 중요한 금융허브로서 자리를 하면서 그뭐 국가 정도, 예 일정 뭐 해외 여러 국가보다도 높은 이 땅은 작은데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인재들이 나와서 지금 인구보다 뭐 천만이 줄어도 그 이상의 천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경제 규모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가정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이 인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생각에서 저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들이 가진 자본은 더 지금 그 오천만일 때보다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인구 감소가 어 자본도 줄이는 그 절대적인 부정적인 면은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어 집이 줄어 어, 집은 이제 그거죠. 집이 이제 10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개별성. 주택의 개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자, 인구는 계속 이동하고 뭐 늘어 늘고 줄고 지금 전체적인 인구는요, 여러분들,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늘어났지만, 이 지역과 도시로 보면 서로 이동하고 전출 전입하면서 늘어난, 인구가 늘어난 도시가 있고, 줄어든 도시가 있고, 지금도 지금 이 수치는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자, 서울의 인구가 최근 좀 빠졌죠. 경기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또 승, 그, 상승했잖아요. 예. 네. 늘어났고.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늘어난 지역이 있고, 줄어든 지역이 있고. 예 네, 이렇잖아요 자 보면 인구가 성장세를 가져온 곳이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집값이 떨어지긴 했죠 자 근데 그것만 볼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집값이 빠졌나요 예 네? 아니죠 오히려 더 가격이 넘사벽이 되고 올라갔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이엔드 주택들 있잖아요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거 짝퉁 말고요 진짜 예, 뭐, 100평 이상 되고, 한강 바로 앞에 있으면서, 뭐, 원어원 정답이라던가 예, ph129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비싸게 분양해도 잘 팔리고,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을, 짓는 곳이 없어서, 예, 수요자보다, 예, 주택이 모자란 상황이에요. 자, 인구는 주는데,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왜그 해당 그 100억, 200억, 300억짜리 주택은 수요가 많고, 주택이 부족한 겁니까? 결국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인구 총량, 론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 돈이 향하는 쪽이 어딘가. 거기에 따라서, 인구는 줄었지만, 오히려 그 집은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진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왜? 서울은 천만이 아니라 이제 구백만 시대고, 아까 말했던 이 한가변 아파트는 오히려, 예, 일정 상승 수준이 아니라,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예, 그러한 주택들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음, 오늘 인구 감소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봐요. 인구 감소에서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는 거 투자자들의 의미를 둬야 되는 거는 앞으로는 요 인구 감소 때문에 영향을 받는 투자 실패를 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아질 거예요. 예. 특히 어떤 투자? 최근에 그 2, 3년 전에도 어, 서울 아파트가모르고 규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가 또 유행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공시가 1억 미만, 그러던 중에 무피 투자 이게 유행했어요. 물건의 자체적인 분석도 하지 않고 외부적인 분석도 하지 않고 시간적인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단순히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투자를 묻지마로 한 케이스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가격이라도 좀 꺾으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지나면 진짜 인구 절벽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지방의 도시들은 소멸의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위성 지도를 찍으면 불빛이 오밀조밀하게 전국이 비춰지겠지만 한 10년, 20년쯤 흐르게 되면 은 불이 더 강해질 거예요. 강하게 몇 군데만 남고 나머지는 다 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아까도 말했죠. 결국 도시가 살아남는 거는 생산 가능 인구가 몰리는 자리들. 그래서 지역 경제 기반이 있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특히 지금은 도시를 기준할 때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분석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더 심각해진 상황으로 가서 이제 10만인 도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라 거, 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왜? 생산 인구 감소가 더 가파라질 거니까. 그래서, 어, 이럴 때일수록 철저히 저는 말씀드리죠.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서울과 뭐, 일기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분당, 일산, 평촌, 뭐, 이 정도 도시쯤에서 투자를 완성시켜야지, 그 이외에 다른 이유로 싸다고 해서 예. 지방이나 이런 데 접근했다가는 나중에는 그냥 빈집으로 남을 수도 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구 감소가 가져올 효과. 예. 이제 비싼 집은 더 비싸지고 예. 그리고 싼 집은 더 싸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버려지는 집들이 생기겠죠. 인구 감소하니까 버려진 집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집이 많아지는데 이 버려지는 집들이 다 인구가 작은 소도시들이 먼저 순서가 될 거고 나머지 도시들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내가 투자하는 도시가 지역경제 기반 시설이 있는지 예, 생산가능 인구가 있을 수 있는 지역경제 기반이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생산가능 인구들, 젊은 뭐 20대부터 40대가 일하는 공간이니까 그런 그 핵심 지역이 있느냐 요거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처럼 어 아직 맞닥뜨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어 투자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제 투자를 인구 감소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아까 말했죠 우리가 투자하는 건 뭡니까 결국 수요자 중에서도 돈이 많은 수요자들이 향하는 길목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가지고 있고 그들이 자본을 크게 불리면서 나한테 가져다 줄수 있는 부동산을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가? 만약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디가 그런 부동산인가를 꼭 생각하시고 빠르게 쟁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길인 거죠. 음. 자, 특히, 음, 아까 얘기 다시 돌아가서 인구가 줄어들면 전국의 아파트 값이 하향평준화되고 서울도 이제 다 싸질 것이다. 라는 게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게 비싼 주택들,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지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일 거냐면은 이제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요즘에 예전이랑 다른 게 뭐냐면 과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음 농사를 짓더라도 인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지어도 인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필요 없어졌어요. 품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인력을 빌릴 수도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로봇을 지금 개발 중이잖아요. AI도 계속 발전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품이 덜 들어가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일하는 사람이 500명, 1000명 있으니까 그들에게 소득을 나눠주고 내가 가져야 됐다라면 이젠 품이 덜 들어가니까 내가 가지는 돈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부자가, 큰 부자가 많이 탄생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품이 덜 들어가니까 내가 지출할 비용보다 버는 돈이 훨씬 큰 거예요, 압도적으로.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게 현상이 더 도드라질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AI와 로봇이 하면서 어 남들 원래는 천 명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 1인 혼자서 돈을 다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천 명이 일해서 천 명이 나눠가져야 되는 일이 혼자서 다 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명이 다 벌고 나머지 999명은 실직하는 거죠. 예. 네. 그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의 도시가 먼저 소멸되고 그중에 인구 10만 도시가 쇠퇴하고 50만 도시가 쇠퇴하고 뭐 이런 게 수순으로 가겠죠. 하지만 결국 상류층이 만나는 자리는 오히려 반대로 얘네가 떨어진 것보다 그 이상 훨씬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이한 명이 버는 돈이 천, 명, 천 명이 명 일한 몫을 한 혼자서 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보다 소득은 더 압도적으로 혼자서 벌수 있는 돈이 커지는 거예요. 예, 화폐가치 하락 고려하지 않고도 지금 버는 돈보다 커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사업가들이 눈독들이고 원하는 유니크한 자리 예, 그런 자리들은 가격이 지금의 상승률보다 말도 안 되는 상승률로 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뉴욕이나 일본 같은데도 아주 유명한 명소들, 부자들이 모여 있는 데는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가격대예요 아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강 뷰에 있는 집에도 뭐 20억, 30억이면 살수 있는 아직은 행복한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보고. 근데 이것들이 다 100억, 200억 지금 가치로 되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한강 뷰라는 게 그런 거구나 생각하는 시기가 좀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중앙인 뭐 성수, 용산, 마포, 강남, 뭐 동작 요 정도 이런 자리들.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자리들은 예 이제 점점 상상할 수 없는 넘사벽 아파트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압구정 아파트 보면 한 20년 전 샀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개포동 아파트 여러분 들 20년 전에 1억이었어요 지금 20매덕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은 깜짝 놀랄 거지만 진짜 그랬어요 20년 전에 개포동 1억 되었습니다 아파트 그래서 지금 10년 20년 갔을 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아파트 보면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옛날에 논란부동산이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락론과 인구론 그리고 총량론에 매몰돼 가지고 단편적인 면으로 부동산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인구감사라는 거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 면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이 어디로 갈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전체에 가해지는 주택 전체 뭐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에 가해지는 영향이 아니라 딱 영향을 받는 부동산들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인구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어딘가를 보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라 무조건 지금 돈은 작아도 돈은 작아도 어떻게든 상위입지를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가치 변동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진행될 거니까 특히 서울 예,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은 1억, 2억 밖에 없다 하더라도 저는 최대한 상위 입지로 가고 시간을 좀더 많이 드리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지금 드려봐야 의미 없어요. 돈을 많이 드리면은 뭐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돈이 적은데 자꾸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면은 외곽으로 갈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외곽.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돈은 작아도, 시간을 들였을 때, 이게 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금, 촉, 뭐, 구역 지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도, 이게 지금 노도도 되고, 옆에 이 아파트들이 뭐, 30억 되고, 이런 동네니까, 이 지역 나중에 정비 사업 되면, 되게, 될수 있는 자리인가, 이런 거 면밀하게 분석하고, 좀, 안목 가지고, 서울 인장도 돌아다녀 보시고, 하면서, 이, 쟁취하면, 분명히 높은 가치로 되돌아올 수 있는 곳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학습이 안돼 있으니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안목 기르면 지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내 돈을 지키는 걸 넘어서 돈을 벌수 있는 거죠. 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열심히 경제생활에서 번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점만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기꺼이 낼 테니까요. 자 우리 돈 버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뭘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꺼이 돈을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이 갖고 있는 부동산도 기꺼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땅이라면 예, 여러분들이 일찍만 찾아서 시간만 녹이게 되면 시간만 투자하시면 돈 대신 시간만 투자하시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큰 돈으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명심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뭐, 어려운 얘기죠. 사실, 적은 자본으로, 후에 이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는 게, 아무래도, 안목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 어려운 문제인데, 같이, 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 강의를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진행하고 있죠. 제가 이 얘기하려고 예, 이 얘기하려고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목 대해서 예, 해 드리려고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결국 편하게 해 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그래서 어 제가 수요일 날 하는 진행하는 강의는 전 소자본인, 자본이 적으신 분들한테 더 알려 드리는 강의예요. 뭐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근데 적으신 분은 막막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될지.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 사, 사기는 싫고 근데 이공 가지고 그냥 냅두기는 화폐같이 녹는 게 느껴지고, 그쵸? 렇 그런 상황에서, 이, 과연, 이내돈 1억, 2억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예, 들어보지 않으시면 후회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예, 꾸려놨으니까 꼭 한번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신청은 하단에 링크, 예, 누르시면은 신청할 수 있고요. 많음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으셨어요 천분 넘게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좋은 아이디어, 전략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 어 인구 감소 부정적으로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시 애 낳기 좋은 나라 만들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내가 최소한 손해보지 않고 내 한정적인 자본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운용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오프라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